거울 속의 비단 구렁이가 환하게 비치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일신상의 기론이 보인다. 재물, 돈, 희소식 등의 길조이다. 검은 구렁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검은 구렁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잘못을 저질러 구속되는 등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검은색 구렁이에 관한 꿈 특정 인물, 특색 있는 작품, 사업체 등을 나타낸다. 곳간 문을 열어보니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가온이 융성 발전한다. 공동 우물에서 큰 구렁이와 그 밑에 지내가 득실거리는 꿈. 장차 장사를 하거나 큰 사업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게 될 아이를 낳을 태몽. 구렁이 알 속에서 영롱한 옥이 나오는 꿈. 소비자의 취향에 잘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여 시중 백화점이나 시장에 내놓게 된다. 새로운 작품을 창작한다. 재물, 돈, 생산, 태몽 등의 길조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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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을 성취하게 된다 구렁이가 목을 감는 꿈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구렁이가 몸을 감는 꿈 구렁이가 몸을 감는 꿈은 대인관계 와 관련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보통의 관계가 아니라 당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 동업자와 같은 관계입니다 결혼한 여자가 이 꿈을 꾸면 태몽 이라고 합니다 구렁이가 문턱에 걸쳐 있다가 사라지는 꿈 결혼을 하더라도 생이별하게 된다. 구렁이가 부엌이나 주방에 있는 꿈. 오고이 만당하고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된다. 식복, 물품, 돈이 생긴다. 구렁이가 산 아래쪽으로 몸을 길게 늘어뜨리는 꿈. 장래에 국가 지도자가 되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자손을 낳을 태몽. 구렁이가 옷 속으로 들어오는 꿈. 사업가는 수호신이 돕게 되니 모든 일에 만사형 통하게 된다. 구렁이가 용마루를 통해 지붕으로 올라가는 꿈. 국을 자주 왕래하는 일을 하게 돼 자손을 낳게 됨. 구렁이가 자신을 무는 꿈. 일이 성취된다는 의미이다. 재물이나 명예를 얻고 좋은 배우자나 협조자를 만나게 된다. 구렁이가 물었을 때 독이 온몸에 퍼지는 느낌이 들면 재물을 얻거나 명예, 권세를 얻게 된다. 구렁이가 전신을 갚는 꿈.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구렁이가 쥐구멍으로 들어가는 꿈. 기형아를 낳거나 태아가 유산되거나 태어난 아이가 유아기에 사망하게 됨. 구렁이가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 꿈. 정치인 혹은 기업인이 될 자손이 태어난다. 구렁이가 허물을 벗고 사라지는 것을 본 꿈. 구렁이가 허물을 벗고 사라지는 것을 본 꿈은 어떤 사람이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새로운 신분이 됨을 관망하게 된다. 구렁이가 황금 덩어리를 휘어 감고 있는 꿈. 국이 공명하고 돈벼락을 맞는다. 태몽으로 자식을 낳아 커서 훌륭한 명인이 된다. 구렁이나 뱀에게 물리는 꿈. 일이 성취되고 재물이나 명예를 얻으며. 좋은 배우자나 협조자를 만나게 됨 구멍 속을 쑤셔 구렁이가 튀어나오는 꿈 시험에 합격되거나 취직이 된다 구멍에서 큰 구렁이가 나오는 꿈 조금은 구멍에서 큰 구렁이가 튀어나오면 현실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취직되거나 시험 합격의 영광을 얻게 된다 구운 구렁이 토막을 먹는 꿈 출판된 서적을 읽고 많은 지식을 얻는다 깊은 샘에서 용 구렁이 독수리 같은 동물이 나오는 꿈 깊은 샘에서 용 구렁이, 독수리 같은 동물이 나오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정부기관이나 사회적으로 크게 출세할 아이를 낳게 된다. 나무토막같이 생긴 큰 구렁이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신이 주신 만복이 들어와 돈벼락으로 부자가 되어 귀하게 된다. 호구만 물손하면 놀부꼴이 되어 재산을 탕진하고 거리로 나선다. 남편과 관계하는데 남편이 큰 구렁이로 변하는 꿈. 태몽이다 아들이다. 노란 구렁이 꿈. 노란. 구렁이를 보는 꿈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어떠한 일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은 일거리를 의미할 수도 있고 만남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누런 구렁이가 구멍으로 들어가 사라지는 꿈 누런 구렁이가 구멍으로 들어가 사라지는 꿈은 면직의 징조이다 담장에큰 구렁이가 앉아 빛을 바라는 꿈 어떤 기관의 명예로운 일 작품 등을 제출해서 길이 기념하게 된다 딴걸 속을 쑤셨더니 큰 구렁이가 나오는 꿈 땅굴속을 쑤셨더니 큰 구렁이가 나오는 꿈을 꾸게 되면 시험에 합격하거나 소망하던 취직이 된다. 땅속에서 황금 구렁이가 나오는 꿈. 은행,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는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경사가 있다. 태몽의 경우 부인과 세댁은 임신하여 훌륭한 아들을 낳는다. 많은 구렁이가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 꿈은 정지가 나큰 기업인이 될 자손을 잉태한다. 많은 황색 구렁이가 늘어서 있는 것을 보는 꿈.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는 장차. 이대한 정치가나 사업가가 되어 명예를 얻게 되거나 권세가가 되어 재물을 얻게 된다. 몸에 감긴 구렁이를 떨쳐버리는 꿈. 임산부가 이 꿈을 꾸게 될 경우 뱃속의 태안는 유산되고 만다. 문턱에 있던 구렁이가 갑자기 사라진 꿈. 진행 중인 혼담이 성사되거나 불화로 이별을 하게 됨. 미꾸라지가 비단 구렁이로 변한 꿈.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될길무으로 영세업에 불과하던 회사가 기회를 만나 큰 기업체로 성장하게 될 것을 암시. 밤새 구렁이가 앞에 쭉 늘어서 있다가 사라지는 꿈. 다루기 힘든 사람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게 됨. 방천정에서 구렁이가 떨어져 죽는 꿈. 집안의 우한이 들끓고 식구한 사람을 잃게 된다. 질병, 실패, 사망 등 불운이 생긴다. 방에 황금 구렁이가 또어리를 틀고 앉아 있는 꿈. 집안이 융성 발전하고 부자가 된다. 재물, 돈, 물품. 경사, 소식 등 기른이다. 뱀이 집을 나가거나 큰 구렁이가 사라지는 꿈. 약속된 일이 어긋나거나 배신당할 징조의 꿈. 뱀이나 구렁이가 자신의 몸을 친친 감는 꿈. 뱀이나 구렁이가 자신의 몸을 친친 감는 꿈을 꾸게 되면 구렁이가 자신을 감고 있으면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뱀이 자신의 몸을 친친 감으면 결혼을 하거나 임신한다. 불에 구운 구렁이를 토막내 먹는 꿈. 불에 구운 구렁이를 토막내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연구서적이나 논문 등 많은 자료를 통해 식견을 넓힌다. 비단 구렁이가 알을 낳는 꿈. 사업가는 큰 대업을 성취하고 날로 번창하게 된다. 재물과 돈이 생긴다. 비단 구렁이가 입으로 진주알을 수북하게 토해내는 꿈. 깊은 음문과 진리를 탐구하고 오래된 문안 속에서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게 된다. 비단 구렁이가 하늘을 날아가는 꿈. 생각지도 않은 승진으로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어 돼지위도 마음껏 뛴다산 꼭대기에서 청구렁이가 몸 전체를 아래로 늘어뜨리고 있는 꿈. 공공단체에서 우두머리가 될 자손을 낳을 태몽. 산속을 헤매다가 뜻밖의 황소만한 구렁이를 보는 꿈. 생산, 하청, 서비스 무역업 등에 투자하여 엄청난 돈을 벌고 대기업으로 오르게 된다. 행재 재물, 돈, 경사, 소식, 작품 완성, 태몽 등의 길조이다. 산정에서 청구렁이가 몸 전체를 아래로 늘어뜨린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공공단체에서 우두머리가 될 자손을 얻는다. 수많은 황구렁이가 죽 늘어서 있는 꿈. 정치가나 사업가 등 권력을 쥐게 될 자손을 얻을 태몽. 숲을 속에서 비단 구렁이가 나오는 꿈당대의 유명한 문필가나 훌륭한 석학자가 되어 세상에 이름 석자를 남기고 문헌에 기록이 된다. 입신, 창작, 재물, 식복, 행제 등이 있다. 알을 낳고 있는 구렁이를 보는 꿈 알을 낳고 있는 구렁이를 보는 꿈은 재물운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과 재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꿈을 꾸게 되면 대박이라고 할수 있지요. 예쁜 비단 구렁이와 같이 잠을 자는 꿈 남자가 꿈을 꾸면 여자와 합방을 하고, 여자가 꿈을 꾸면 외간 남자와 잠을 자고 태기가 있다. 노인이면 친구와 돈이 생긴다. 온몸에 구렁이가 감겨있는데 호랑이가 바위로 져서 토막을 낸 꿈. 어떤 세력을 꺾거나 협조자와 함께 일을 성사시킴. 용과 구렁이가 어울려 우물가에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 주위의 도움으로 권력을 쥐게 돼 아들을 낳을 태몽. 우물가에서 큰 구렁이와 그 밑에 지네들이 우글거리는 꿈. 우물가에서 큰 구렁이와 그 밑에 지네들이 우글거리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사회사업가가 되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아이를 낳는다. 임산부가 구렁이를 낳는 꿈. 임산부 자신은 태어날 아이의 사업체가 되고 임산부가 낳은 구렁이는 사업성과를 나타내는 꿈으로 앞으로 몸이 매우 좋아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임산부가 구렁이한테 물리는 꿈. 나라에 큰 공헌을 하게 될 태아를 임태하게 된다. 임신 중인 여자가 물고기나 구렁이를 낳는 꿈. 사업적어태하는 생산물이니 대기할 운세다. 자신이 물고기나 구렁이를 낳은 꿈. 재물을 모으고 뿌귀 영화를 누리게 된. 작은 구멍에서 큰 구렁이가 나오는 꿈. 어려움을 극복하고 취직하거나 시험에 합격하는 등의 영광이 있음. 죽 늘어져 있는 황색 구렁이가 사라져버린 꿈. 누군가가 나타나 자신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불쾌하게 만든다. 쥐구멍으로 구렁이가 들어가는 것을 보는 꿈. 쥐구멍으로 구렁이가 들어가는 것을 보는 꿈은 태아가 유산되거나 유아기에 사망한다. 집안의 벽당 반벼락에서 누런 황금 구렁이가 나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경사가 따르며 훌륭한 아들을 낳게 됨. 집 전체를 검은 구렁이가 감고 있는 꿈. 하고 있는 일이 경쟁자에게 노출되거나 빼앗김. 책장 밑에서 하얀 구렁이가 나오는 꿈. 오래된 문헌 속에서 깊은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 학문과 지휘탐구를 하게 된다. 청구렁이가 숲속에 길게 늘어져 있는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남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자손을 얻는다. 청구렁이나 전박이 구렁이가 산속에 길게 늘어서 있는 꿈. 인기인 등 남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자손을 얻게 된. 청색 구렁이가 몸을 아래로 늘어뜨린 꿈. 기관이나 사회에서 장이 되는 것을 암시. 치마 속으로 누런 구렁이가 들어오는 꿈. 처녀이면 애인과 합궁을 하고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게 된다. 큰거은 밑에 구렁이가 묵은 껍질을 벗고 용이 되어 하늘 올라가는 꿈. 산전수전 끝에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입신양령하게 된다. 고목나무에서 파란 싹이 돋아나듯 어둡던 과거는 사라지고 오직 광명만 있을 뿐이다. 큰 구렁이 옆에 많은 잔 뱀이 있는 것을 보는 꿈. 큰 구렁이 옆에 많은 잔 뱀이 있는 것을 보는 꿈은 장차 권세를 잡아 국가나 사회단체의 지도자가 된다. 큰 구렁이 주위에 뱀들이 우글거리는 꿈. 권세를 잡거나 사회단체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큰 구렁이가 다리를 감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꿈. 아기를 임신하게 되거나 미운 남성인 경우 여성을 얻게 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권리가 주어지게 된다. 큰 구렁이가 마루 밑에서 기어나오는 꿈. 큰 구렁이가 마루 밑에서 기어나오는 꿈을 꾸게 되면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풀리고 가정이 화목하여 평화로운 생활을 한다. 큰 구렁이가 방 안에 들어와 있는 꿈. 큰 권세를 얻을 사람과 약혼하는 등 자신과 집안의 이익이 될 만한 일이 생김. 큰구렁이가 용마루로 들어가는 꿈. 공공단체의 주도권을 쥐게 돼 자손을 얻을 태몽. 큰구렁이가 자신을 무는 꿈. 훌륭한 배우자나 협조자를 만나며 권리나 명예가 주어진다. 큰구렁이가 작은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꿈. 어려운 재난이나 환란, 근심이 닥치게 된다. 큰구렁이가 지붕마루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 꿈. 단체나 기관의 우두머리가 되거나 외국 유학을 가게 됨을 암시한다. 큰구렁이가 지붕 위기와 사이로 들어가는 꿈 큰구렁이가 지붕 위기와 사이로 들어가는 꿈을 꾸게 되면 장래의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지도자나 주도권을 쥐게 될 자손을 낳게 될 것이다. 큰구렁이가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꿈 귀한 손님이나 친인척이 온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이 응성하게 된다. 큰구렁이가 허물을 벗는꿈 큰 구렁이가 허물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과거의 생활습성을 모두 떨쳐버리고 새로운 방식의 생활을 꿈꾼다. 큰 구렁이를 죽여 피가 나는 것을 보는 꿈. 방해되는 사람을 제거하거나 일거리를 성취시켜 그것으로 인하여 돈이 생긴다. 큰 구렁이를 죽여 피를 보는 꿈. 큰 구렁이를 죽여 피를 보는 꿈은 큰 사업이나 일거리, 커다란 작품 등 일에 성사로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다. 큰 구렁이를 치마로 싸서 쳐죽이는 꿈. 현재의 자식이 교통사고로 급사한다. 큰 구렁이를 타고 학교로 들어가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학생은 어려운 입시관문을 뚫고 명문학교에 들어간다. 합격, 승진, 당선 등의 경사가 있다. 큰 구렁이가 다리에 감는 꿈. 퇴몽이라면 아이를 잉태하거나 여자애를 얻고 어떤 권리가 생긴다. 큰 구렁이가 집안에 들어오는 꿈. 큰 구렁이가 집안에 들어오는 꿈은 갑작스러운 재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 구렁이에게 물리는 꿈. 큰 구렁이에게 물리는 꿈은 하고 있는 일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명예를 얻게 될 가능성이 있는 꿈입니다. 파란 구렁이가 숲속에 길게 늘어져 있는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남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자손을 얻는다. 파란색 구렁이에 관한 꿈. 인기인, 인기 직업 또는 인기 작품의 동일시이고 여러가지 전박의 구렁이도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다. 푸른 붉은 누런색의 띵 구렁이를 보는 꿈. 푸른 붉은 누런색에 띈 구렁이를 보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운동선수, 연예인 또는 작가 등 인기인 될 것이다. 푸른색 구렁이가 몸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있는 꿈. 기관이나 사회에서 우두머리가 될 아이를 가질 태몽. 호랑이가 몸에 감긴 구렁이를 바위에 문질러 토막을 낸 꿈. 큰 세력을 꺾거나 협조자와 함께 어떤 일을 성취하게 될징조 황금 구렁이가 사람의 몸을 층층이 감고 있는 꿈. 남자가 꿈을 꾸면 부귀공명 재수가 있고. 여자가 꿈을 꾸면 임신을 한다. 황금구렁이가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꿈. 승진하여 자리를 옮기게 된다. 입학, 당선, 합격, 자격취득, 승리, 성공 등의 길조이다. 황색구렁이에 관한 꿈. 일반적으로 사람의 동일시이거나 일거리와 작품 등을 상징한다. 구렁이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